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,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. 상패 삼으라 알란 시험 당할 때에 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소유이 e 존귀하신 주의 우리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우리 갈길 앞에 나가 왕의 원괴견매 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